뭐 해? 공부해? 작품 활동 레진 중이구나. 밤 11시에. 하이파이. 땡큐. 지금 밤 11시인데 뭐 해? 빵만 들면. 근데 모션는왜 썼어? 머리 잡고 어 너무 주작 같잖아. 위생 때문에 한거 아니고? 난또 머리 빠질까봐 음식에 대한 철학이 머리? 투철하니까 머리 안 감아. 응, 알았어 그럼 지금 뭘 하는 거야? 타르트 무슨 타르트? 과일 타르트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과일 타르트를 맛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봐 어떻게 만들면 카페노예 준보다 맛있을 수 있을까? 그냥 느낌대로 계량은? 느낌대로 느껴지는대로 아니 네? 카페노에 쥬는 카페노에 쥬이 만든 게 맛있을 거고 난 내가 만든 게 맛있어 난 그냥 내가 최고야 야최고지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았어 그렇게 인상 쓸 필요는 없잖아 아빠한테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제 너와 나의 또 대화를 또 나눌 얘기가 있지 않냐 그 이슈가 <웃음> 뭐야 요즘 <웃음> 나 고... 머리 좀 묶고 오게 너도 아이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촬영을 하려고 하면 야, 우리 얘야지야 고작 고자... 고작 구독자가 만명 뿐인 우리 이 적은 채널에 머리를 묶어야 되고 막또 이렇게 다신들을 갖고 와. 아빠 봐라 얼마나 이 자연스럽니 영상은 자연스러워야 돼 이렇게 정하게 하고 있을 때는 찍지도 않더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아빠 봐 방금 찍은 그 영상 조회수를 보라고 야, 형편이 없어 요 형편이 없어 요 네이버에 아빠가 고개를 못 들겠어 지금 나 계란줄 가져가 알았어. 근데 집에 전자저울은 없어? 어 그런 거 없어 왜? 그럼 다이소에서 응. 5천원짜리 사는 거 막. 근데 원래 이 베이킹을 할 때는 전자저울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지 사주지도 않고 뭐 어, 돈이 없어 그래도 오빠 없어. 채널이 만 명밖에 <웃음> 없어 야 사줄 돈 있었으면 전자저울 제일 비싼 거 사줬지 <웃음> 오빠야 그렇게 응. 쓸데없는 걸 아끼고 막 이래가지고 만 응. 명밖에 없는 거야 아니 뭐 수익이 나와야 뭘 내가 해야 되는데 느낌을 어떻게 주지 지금은 뭐야 이게? 무슨 작업이야? 이거? 그냥 반죽하는 과정인데 사실 뭐 베이킹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응. 느낌대로 하는 거야 아 그래? 응. 타르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지 맛있는지에 응.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찍, 찍고 있거든 아 그거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? <웃음> 지금 이제 버터를 녹이는 작업이야? 아 원래 실온에 녹여야 되는데 나서 나는 거야. 이걸 다 썼어 아 이거? 키치타월은 다음 달에 사줄게 그러니까 네가 만 법밖에 안돼만 명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쉬운 줄 알아? 만 명이 쉬운 줄 아냐고 너만명 만들 수 있어? 니가? 나? 또 금방 만들지 아. 아우 나 진짜 니네 조리가 <웃음> 아우 이거라 불러 나조리가 니네 다가카페노에준보다 <웃음> 맛있어 조리가 <웃음> 어때 개인적으로? 니가 네 한게더 맛있다? 맛있어, 맛있어 거기도 맛있어 아, 거기도 맛있는데 니가 응. 한게더 맛있다? 자신감은 넘쳐 놓지 마너 현지폐 놓기만 해봐 <웃음> 잊지 않을 거야 나그럼밥폭파시켜버릴 거야 이거 <웃음> 포파시켜도 난... 아쉬워할 사람도 없어 우... 아니 <웃음> 오빠 체력 안돼 안돼 야그놈 지금 우리가 왜밥 먹고 사는데 그나마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밤에 빠다 사다가 근데 내가 알기로 버터를 이러식고나 식으로... <웃음> 아무리 뭐 베이킹을 잘 몰라도 어우 좋아 야나얘 때문에 진짜 트레스받는다 <웃음> 버터를 기런식 아, 너네 아, 식으로... 저리가 이거 망했어 <웃음> 오빠 나 이거 못쓸거 같아 이 영상 그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야 아빠 아빠 좀 살려줄래? 아빠, 아빠 아빠가 왜 아빠가 한 10일째? 10일째 집에서 있잖아 아빠가 일을 하나면 꽃이도 못 먹어 당근도 뭐? 못하고 학원도 못 다녀 학원도 못 다녀? 기차도 못 타고 기차도 못 하고. 일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? 일하는 게 좋아 결국은 아빠 돈 벌러 가라고? 아빠 빨리 출근해 일해야지 <웃음> 출근하겠습니다. 엄마가 모자 쓴 이유는 아빠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까 모자를 쓴 거래. 와, 빠 그거 알아야 돼. 여자들이 모자를 쓰는 90%의 이유? 99%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. 다 머리를 깎지 않 기름기를 또 제거하기 해서 하는 게 있잖아. 난말 못하겠네. 정수리에 뭐 하는 거 있지 않아? 뭐 없어 정수리에 파우더 뿌린다며 아니야 앞머리만 감지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인게 분명한데 녹인 버터에 계란 흰자랑 노른자를 그냥 한다 어또 스크램블처럼 돼버리네 망했다 <웃음> 어머어머어머어떻게 야 버터를 시켰어야지 <웃음> 아 이건 스크램블 됐어 이게 뭐야 <웃음> <웃음> 아 아빠가 왜 놀면 안돼 아빠는 어른이니까 내가 한 10일을 으니까 어떤 거 같아? 좋아. 좋아? 응. 그럼 계속 쉴게. 그지 렇 쉬어 그냥. 몸도 안 좋고 그냥 쉬어. 내가 본 월급으로 살면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교육도 대충 시키고 옷도 그냥 사 입지 말고 걸어 <웃음> 다니지. 괜찮아. 쉬어 쉬어 쉬어 그냥 쉬어 그냥. 하루 일을 해. 남자가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? 그냥 쉬고 그냥 여름 옷 입고 겨울에 괜찮아? 어, 알았어. 일할게. 아니야 쉬어, 쉬어. 아니야 아니야. 아 야.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남자야, 이렇게. 네. 뭐하러 일을 해? 나도 아, 뭐. 열심히 나가야지, 또. 열심히 살림하는 거지, 뭐. <웃음> <웃음>